진짜 어메이징하네요. 오 나이스. UCL. UCL부터. 무슨 뭐 라운드 뭐 있고. 200억이 20% 출시 뭐 15개. 곱하기 2. 오 퍼스트 라운드 상자. 일단 이렇게 있고 한데 와 이거 삽니다. 난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돈을 모아왔어. 진짜 이거 사가지고 200억이냐 아니면은 퍼스트 라운드 상자냐 해서 요걸로 삽니다 두개 딱 한개 진짜 다 보자 나도 진짜 여기에서 대박 한번만 놔주자 퍼스트 라운드 상자에서 김민재 뜨면 대박이다 제가 일단 이거를 구해왔기 때문에 200억이 뜨면은 난 진짜 대박인거고 200억이 안뜨고 퍼스널 퍼스트 라운드 상자 요게 또난소식할 상관없어 여기에서 벤제만의 이런 선수 들으면 더 레전드야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렇게 구해놨고요나 일단 이거 천만원 어, 이렇게 해놓고 좀 구해놓고 상자 매웠는데 은카 짜리가 떴었구나 7500짜리 와오강기에야 멋지고만 음. 이건 무조건 5강짜리. 이것도 구해놓으면 좋긴 하겠다, 어. 근데 저는 저것보다 오늘 욕을 위해서 3000FC를 모아놨었구요. 이거 지금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아, 솔직히 200억? 안줄것 같긴 한데, 안줄것 같지만은 오늘 한번 까봅니다. 진짜 여기에서 제발. 가보자 진짜 내가 오늘 오늘만을 위해서 내가 3000FC를 모아왔다 그것도 무자본으로 내가 현질한거 절대 아니고요 진짜 FC 공식 경기부터 시작해서 몇개월간 3000FC를 모아왔습니다 오늘을 위하여 진짜 가보자 2 0 0 b p 가도 된다 200억 가도 된다 진짜 가보자! 지금이다! 가보자! 아, 오케이. 여, 괜찮아. 오케이. 아, 여기 안에서 또 갈려? 또는 아니는 거야, 여기 안에서도. 너무한 거 아니냐? 여기 안에서까지 갈릴 줄 몰랐는데, 여기에서 두장 그냥 바로 개봉해볼게요 아, 10억에서 1 0 아.. 이것밖에 안떠? 이거 너무한데? 이건 너무하지 않나? 아 10억 여기에서 떠주면 된다 와 10억? 3000인데 10억? 와.. 이어서 혼란 떠주든지 아니면 진짜 지리는거 한번만 떠주라 진짜 가보자 가보자 순간 한번 불꽃 뛰어 와주자 불꽃 아 아니 잠깐만 3000FC 삼천FC 3만원을 30 썼는데 30억? 3만원을 30 썼는데 30억이라고? 딱 10배? 아니 30억을 썼는데 와 진짜 종무역 너무하다 아니 3만원을 썼는데 30억을 준다라는게 말이야? 이번에 강화해보자 13억? 13억정도면 뭐 얼마하다 이런거 강화해가지고 좀 야무지게 먹어봅니다 와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Oh. I'm here only because your stare won't ever let